처음 어, 봐주세요? 성격은 약간 돌기야. 차분할 때는 또 엄청 차분해. 한할 때는 또막 갑자기 돌변하는 거 있잖아 왜. 좋았다, 나빴다, 좋았다, 나빴다 막 이런 거. 이 조울증이 좀 심한 사람. 감정 기복이 심하면 몸도 조심해야 되잖아. 그렇지. 공감도 안 좋을 수가 있지. 내출혈 이런 쪽으로는 조심 좀 많이 해야지. 그리고 폐 쪽으로도 조심을 해야 되고.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안녕하세요.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. 사주를 하나 갖고 왔는데 처음 어, 봐주세요? 네네네. 이 사람은 지금 운이 들어와 있는데 예전에는 핫하지는 않았는 걸로 보이는데 작년부터 슬슬 이제 운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작년부터 자꾸 사람들 말에 이름도 권원이 되고 자꾸 알려진다? 남자분 성격은 어떻 보이세요? 성격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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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활 속에서 그런 성격들이 바뀐 거지 그지? 원래 성격은 자분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 부딪히고 이제 그 성격들이 이제 바뀌었는 거지 그건 환경에서 바뀐 성격이지 처음부터 또라이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 이 조울증이 좀 심한 사람 늪에 빠질 때로훅 빠졌다가 좋을 때는 또확 좋았다가 업다운이 많은 사람이지 업다운이 많은 사람은 기복이 많이 심한 사람이잖아 예민할 땐 똑같이라고, 막. 근데 뭐, 16, 17살 때부터 시작해서 조금 드센 곳 가지고 있으면서 21살 22살 때부터 좀 남다르게 이제 길을 걸었다 이제 하고 자기 꿈을 펼쳐 보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도 뭔가 따라주는 게좀 부족했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욕심만큼 될줄 알았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살아온 것이 그렇게 뭐 나쁘게 살아온 것은 아니니까 자기는 뭐든지 다될 거라는 그런 기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근데 22살 23살 때부터 이제 자기가 도전을 했단 말이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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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뇌출혈 이런 쪽으로는 조심 좀 많이 해야지 혈압 뭐 이런 쪽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폐 쪽으로도 조심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가정사에서 유전적으로 나올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천연운에는 자기가 뜻대로가 좀잘안 돼서 좀 힘들었다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40줄로 넘어가고 50줄로 이제 들어가잖아 그지이 사람이 그 좋아 잘 풀려 인생에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알잖아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서야 세상에 눈을 좀 떴다 이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피해야 될거 해야 될 거를 조금 구분해서 간다 이제 했으니까 작년도 그렇고 원래도 그렇고 원래 보다는 내년 수가 더 좋아 내년 수에는 많이 바쁘다는 말이 나와 많이 바빠 내년 수에는 또 문서를 또 잡는 게또 보여. 그러면 은큰계약건이 들어온다든지 큰계약건이 뭔가 한 개, 두 개가 이제 들어와 있다, 이제 했거든. 그게 내년 운세는 훨씬 좋지, 이 사람이. 이제 칼갈하는 게 이제 빚을 보는 바. 누구야? 물어봐도 돼? 이분이 누구시냐면 배우 남궁민 씨입니다. 천원짜리 변호사라고 하는 드라마가 저번 주서부터 시작을 되었어요. 이 사람 작년부터 운 들어와 있다니까. 이제 쭉쭉 뻗어 간다니까. 내년에 큰 문서 두개 있다니까, 이 사람이. 명예도 있지만 은 거기에서 또금전 운까지 따라 들어와 있잖아. 이 사람이 6년, 7년 동안 엄청 좋은 거지, 이 사람이. 그동안에 못 했던 거 아마 지금부터 굉장히 활기치고 나간다고 보면 돼. 연말에 좀 상품 같은... 아, 있어, 있어, 있어. 있어. 있다니까. 이제서야 이제 인생에 눈을 띈 거야.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알고 이제 다알 거야 이 사람이. 재밌어 이 사람. 신나. 이분은 연기 생활을 그럼 언제까지 해? 아, 계속 해. 이제 칼 갈았는데 뭘 이제 빚을 보는데 이제서야 이제 각인이 되는 거지. 애 많이 먹었어. 마음 고생 진짜 많이 했어 이 사람이.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따라 들어왔단 말이야. 안 따라 왔거든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 고생을 엄청 많이 했는 사람이지 그 마음고생은 어느 누구도 모를거야 이 사람 마음고생 진짜 많이 했어